와. 어, 이런, 이런 데 보세요 저 생전 처음이에요 제 손으로 해봐도 네. 대관에 대관 네. 이런 게 지금 줄줄 달려있는 거잖아요 줄줄이 달려있는 거죠 이렇게 고추망을 쳐놓으면 얘가 여기로 이렇게 나오면서 커요 그래서 뭐 태풍이 와도 얘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이 바닥 좀 보세요. 야, 이 어떡하냐? 바닥도 한5 0개는된것 같은데? 요거 네. 과연 한 나무에 몇 개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세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160개요. 미쳤다. <웃음> 아니 도대체 고추에다 뭘 하신 거예요?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관주 어... 오가노썰? 음. 오가노썰이랑 네 저는 지금 충남 태안의 한 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고추밭은 겨순을 1도 제거하지 않고 모든 걸다 키워낸 아주 괴물같은 고추밭입니다 근데 고추 한나무에서 무려 170개가 나왔습니다 고추가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달렸어요. 예, 이쪽도 다 그래요. 다 엄청 많이. 와. 어, 이런 이런데 보세요. <웃음> 저 생전 처음이에요. 제손으로 해봐도. 예. 대관에 대과. 예. 이런 게 지금 줄줄 달려 있는 거잖아요. 줄줄이 달려 있는 거죠. 위에도 뭐셀 수가 없네. 예. 엄청 많이 달려 있는 거.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요, 진짜. 셀 수가 없어요. <웃음> 저는 무조건 교순 제거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겨순 제거할 타이밍을 늦었, 그 타이밍이 지났어요. 아, 여기가? 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제가 봐도 네. 이게 본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요것도 겨순이란 거고. 아, 거기 겨순이다. 겨순이 네. 본순만큼 두껍죠. 응. 네. 그리고 사실 요기서도 지금. 또 계속, 나오네. 계속 달고 있어요. 그니까 요거를 제거를 했으면은 지금보다는 키가 더클 거고. 사실 착발량도비슷비슷하게할 어. 거예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같아요 고추가 왜냐하면 이게 겨순을 다 길렀어요 아. 부지포터널을 4월 18일 날 하고 6월 6일 날 거뒀는데 이 겨순이 본순처럼 큰 거예요 고추하고 고추 사이가 네. 꽤 넓어요 네 겨순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햇볕을 받아야 될거 같아 가지고 좀 넓게 1m 20 어느 데는 1m 40까지 했어요 아 작년에도 겨순을 제거했었어요 근데 좀 제거하고 살짝 후회한 게 많이 안 달려서 그래서 이번에는 겨순을 한번 키워보자 한 주에 한근 따는 게 목표예요 한 주에 한근? 네 근데 칼슘 부족도 없고 괜찮아요 고추도 엄청 크고 이 고추망을 쳐놓으면 얘가 여기로 이렇게 나오면서 커요. 그래서 뭐 태풍이 와도 얘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응. 망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네, 예, 망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아,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고. 네, 예, 예. 두 개. 두 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 있고. 예, 예. 일자로 있으면 얘 벌써 쓰러졌을 걸요? 도시 아, 몇개 달린 거예요? 무리 있어요. 안 세봤어요. 얘까지 예, 한 나무죠 지금. 네. 뭐 하시게요? 한번 뽑아보게요. 아 얼마나 달렸나 보게? 네 아, 아깝긴 한데 진짜 아이고 이야 진짜 어머 마음이 진짜 어머 <웃음> 아이고 여기 떨어진 게다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야 뿌리가 네.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제가 그냥 막 뽑아서 그렇지 네. 사실 여기 알잖아요. 네. 여기는 얇잖아요 여긴 두껍고 아니 지금 그러네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분 그냥 방아다리 밑으로 네. 여기 밑으로 다 훑었어 네. 하고 하면은 네. 요 굵기가 이렇게 올라갔을 건데 아. 여기서 또 다시 또 새잖아요 결순으로 아, 네. 여기 방아다리예요. 네. 이 결손 다 제거했다라고 해도 결 그냥 이 절간이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엄청 짧아. 네, 어. 짧죠. 예. 네. 으제자자자 오, 오, 오, 어떡해 <웃음> 원래는 이렇게 있는 건데, 네. 여기 지금 하도 무거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기 지금. <웃음> 야, 지금 고추가 지금 전반전밖에 안 왔는데, 네. 그죠? 아직 후반전도 네. 안 가고 전반전인데도 지금, 이거 괴물고추.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너무, 고추가 너무 많이 달렸어. 그죠? 네. 나 총, 아유, 이 바닥 좀 보세요. 야, 이 어떡하냐? 바닥도 한 50개는 된것 같은데. 요거, 네. 과연 네. 한나무에 몇개 달렸는지 지금부터 한번 세어볼까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쇠, 열열다열여백 육십 160개요 미쳤다 <웃음> <웃음> 제 얼굴이 좀 큰데 꼬지가더 <웃음> 커요 <웃음> 어마마하게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 에, 에. 소풀이라는 종자 를 알게 된 것도 행운이고 음. 또 이렇게 키우게 돼서 매일매일 저한테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힐링이 돼요 고추 한 나무에서 무려 170여 개의 고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고추의 수확량이 나오는지 정말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고추에다 뭘 하신 거예요?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관주, 어, 오가노 썰? 응. 오가노 썰이랑 아주모 엠지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좀 관주했는데 꽃이 너무 많이 펴서 얘를 먼저 익히려고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사다 놨는데. 아. 막뭐 이런 데도 다 많이 달렸어요. 그, 오가노 썰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오가노 썰이 도 뭔지 에.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네, 위까지. 위에까지도 까지위오가노솔이참 네. 좋은 거 같아요 오가노솔네 그럼 언제 쓰셨어요? 한한달전 3주 전? 3주에. 3주 전하고 2주 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주모MG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썼어요 오가노솔은 유황 20%에 풀빅산 29% 큐믹산이 9% 들어있는 건데 중요한 점은 썰텍이라는 기술력입니다. 이 기술력은 박테리아 미생물 유황이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썰텍 어, 기술은 전국 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해산만 가지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썰텍의 유황은 입자가 크리스탈 모양으로 어, 입자가 매우 작고 균일해서 토양 속에 있는 박테리아 곰팡이 쪽에도 흡수가 빠르고 그리고 작물이 흡수할 수 있게 잘 어, 입자가 균일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아주모 임지는 고추에 그 균, 균이 왔을 때 농약과 혼용하여 살포하시면 좋고, 오가노스 리시베스는 고추나 타작물에 생육이 어, 부진하거나 뿌리 활착을 시킬 때 사용하면 영양제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제품은. 그거 어떻게 타시는 거예요? 여기 관주하는 여기에다가요, 이게 500리터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아이고, 아이고. 어, 걸쭉하네? 걸쭉, 엄청 걸쭉해요. 걸쭉해서 이거 아까우니까 이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헹겨서 어. 헹겨서 넣고 저어준 다음에 관주하신다? 네네네 꽃한테 좋은 물같이 생겼어요 어. 보약처럼 보약처럼? 네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하면서 어. 노지에다 그냥 심으신 분들은 꽃을 빨리 피어야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오가노서를 옆면 시비하시던지 아니면 관주가 돼 있, 관주 시설이 되어 있으면 관주를 주시면 꽃이 많이 피면서 모츠가 많이 달린다 그래서 권하고 싶어요 1리터 기준으로 물 25마리에 어, 평소로는 200평에서 300평 정도 주시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기는? 주기는 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관주를 주실 때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주시는 게 가장 효과는 좋습니다 4월 18일 날 부직포 터널로 정식했어요 처음 봤어요 <웃음> 처음 봤다. <웃음> 네, 네 처음 봤어요 진짜 우리 동네분들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처음 봤다고 매일 구경 오세요 앞에 계신 분 누구세요? 예 저희 동네 이장님이세요 아 이장님도 가끔 오세요? 매일 오셔서 보세요 신기하시다고 <웃음> 이장님 뭐가 신기합니까? 아 고추가요 이렇게 많이 달리고 고추가 이렇게 좋은 고추인 줄 몰랐어요 지금 볼 때는 윤이 색깔 고추 색깔이라든가 모든 그 윤기라든가 꽃 두께 먹이 먹어보니까 맛 좋아요. 하루하루 와봐요. 농수산 TV 이런데 봐가면서 그냥 고추 공부하는 재미 그게 취미 생활이에요. 사실 이거 취미 생활로 하고 있어요. 어, 미생물 유황에 풀빅산과 휴믹산이 들어 있어서. 다들 가격이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은 가격도 타사 제품 대비 그리고 국내 없는 현존한 제품 중에서도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농비를 아끼면서 어 여러 작물에 좋은 제품을 한번 써보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Here we go.